일자대응이라는 거는 네. 한 개의 원소가 그 정의역이 저 옆에 편 친구를 한 가지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. 아, 네. 그 남자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건데 두명 있으면 안 되죠. 네. 그래서 c 는한명 가지면 d 는 다른 애 가지고 이도 어. 다른 애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. 아, 여기, 여기, 여기, 오른쪽에 있는 애도 바람 피면 안 되고, 왼쪽에 있는 애도 바람 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, 1대1 대응은? 네. 아, 네네네. 그래서, 3명, 네. 2명, 네. 1명씩 고를 수 있어요. 어. 근데 이 친구들은 없어지죠? 아, 네. 무시해도 되는군요 네. 그래서, 3 곱하기 2. 네. 하면은, 원래는 이게 3팩인데, 3팩은 6 이렇게 됩니다. 개수는 6개겠네요. 아 그렇군요. 어 선생님 보면요. 이거요 제가 D 뽑고 C 뽑고 E 뽑아도 상관없어요? 네 상관없어요. 아,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도? 네. 보면은 그렇군요. E가 먼저 뽑으면 은 A, B, E 3개 네. 나오고 네. 네, D가 먼저 뽑으면 A, B, E 이렇게 3가지 나오고 아그 다음에 뽑는면 어차피 아...